강서영어도서관에서 어느덧 일곱 번째 개최되는 이 대회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제7의 영어 스토리텔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영어책을 읽고 내용이나 느낀 점을 요약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한다면 8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. 심사 기준은 내용, 전달력, 표현력, 준비성 총 5가지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용기있는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